c 뷰티메이커 이걸로 벌써 어, 열 번째 1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어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보지? 음 너무 재밌어 스케줄이 너무 많아 아바타 디노쇼로 해야겠다 디노쇼에 어울리는 골짜스하고 판타스틱한 코디를 해야지 음.. 이건 별론데? 음 와! 그래 완전 귀엽다 이옷음 바지는 뭘 입지? 그렇지, 이런, 이런 색깔 요즘 아주 핫하다고 들었어. 아, 머리는 무슨, 그래. 퀵 내리고. 아, 그렇지, 모자도 하나 써주고. 아이섀도우에, 예. 음, 립스틱도 하나 발라야지. 그렇지, 완전 예쁜데? 코디 끝! 아, 뭐야, 아쉽다. 점수가 85점밖에 안되네 어쩔 수 없지 100점을 받을 때까지 한번더 해야겠다 엄마랑 <웃음> <웃음> <놀랑> 약속했지 컴퓨터 하루에 한 시간만 하기로 아, 벌써 몇 시간째야 행에게 네. 리아 없어요? 어.. 아, 리아는 오늘 아빠랑 목욕탕 갔어 어! 잘 됐다 너네들이 요루루랑좀 놀아줄래? 요루루 음 네. 오빠 친구들 왔으니까 오빠 친구들이랑 놀아 응? 음, 싫은데 못생겼잖아 아이.. 뭐가 어때? 난 그래. 코디 게임하고 싶어 아이 그러면 오빠들이랑 같이 코디 게임인지 오디픽기 놀이인지 하면 되겠네! 아유 어? 오빠들이랑? 음.. 오빠들 그 마음 안 쩔어 딴거딴거딴 거. 거! 음.. 따, 딴 거? 어.. 이거?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이이거는 아니야! 아유 감히 다 죽었는데 다 죽었어! 음. 에이.. 그... 일단 화장하고 와봤는데 어때? 그 색으로 하면 안 되지 다른 색으로 해 오빠 퍼스타 컬러는 하나도 안 맞잖아 에이, 오빠는 저이. 오빠는 여름 웜톤인데 지금 겨울 쿨톤색으로 화장하고 오면 어떡해 에에, 아, 나도 안 해! 나도! 나도. 안 해! <웃음> 나는 코즈 게임하고 싶다고 저놈 오징이오빠들이랑고하놀기 싫어. 내왜 떼쓰고 있어? 어왜왜왜 아... 왜, 왜? 아빠! 아빠! 아빠! 나, 나 코니 게임하고 싶어! 아니,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어? 얘네 언제 왔어? <웃음> 야야 살려줘! 이네 동생이 날막 벗기고 억지로 입혔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너그 슈의 옷 입히기 그 게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게임 한 시간만 시킬까 여보? 어? 절대 안 돼? 오늘 요루루 충분히 게임 많이 했어 아 그래? 음 요루루 오늘은 게임 못할거 같아 그 대신 아빠가 어렸을 때 했던 스케치북으로 아바타 만들기! 그거 한번 해볼까? 응? 스케치북으로 하는 아바타 놀이? 음. 음. 자, 아빠가 이큰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아바타표를 만들었단다 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잘 봐봐 자, 주사위 던질게 어? 오 1이에요 어? 1 자, 그럼 얼굴부터 그릴 거니까 2, 얼굴 그리고 머리, 눈을 이 숫자 나오는 대로 그리는 거야 어? 어? 아, 얘는 요로로 한번 아빠부터 그려줄래? 음, 뭐 알겠어요 자 그럼 내 얼굴부터 좀 3번이다 3야 3번? 완전 쪼족하네? 쪼독. 쪼족한데 도자기다 도자기 완전 당근 그 자체네? 야 빗사람 모니 턱이다 와 턱? 그냥... 와턱 뭐야? 와 V라인이다 음, 난 그래도 괜찮네 자, <웃음> 그래도 샤프 할것 같은데 자 해요. 네 2번인가? 6인 것 같은데 아 6번인가 보다 6번 6번 6번 <웃음> 바이 아다 구했을 것인가 봐어 진짜 완벽한 당근이 되고 있어 야 예. 염색도 해주면 안 되나? 이게 내 아바타 자 이번에는 눈 차련네요 눈! 2번! 2번은 괜찮은가? 아! 야하도 <웃음> <그래도> 귀엽다 나쁘지 않은데 유...번... 동공이 심하게 작은데? 아더 크게 그려줘 <웃음> 똑같이 그려줘 알았어요어 됐다 귀엽네 자 이번엔 눈썹 중요하죠 눈썹 쇼! 3번! 3번 어? 괜찮은데? 어? 웃고있다 응. 어괜찮을지도 약간 일본 양아치처럼 생겼어 <웃음> 아니야 착할 은 같아요. 은데인찮은은데자 같아. 오케이! 자 이번에는 코 4번 헐돼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입 어머 어, 어, 내 입술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헐시장자 그리고 마지막 시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추도사 무도사네시장은몇 번? 6번? 6번. 6번 6번은 없다 없다.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와내 캐릭터 뭐야 이거 와잘 <웃음> 어울린다 아, 인기맨님이랑 똑똑 맞으세요 이럴수가 다음은 내 차례라고. 댕댕이도못 생겼으면 좋겠다. 흠 아저씨보다 잘 생겼을걸요. 와5 번이야. 뭐라라? 5 번. 5 번은 5번? 약간 호빵 같네. 오음 귀엽게 나오겠구만. 여기서 이제 2번을 노려보는 거예요. 2번 가자 2번. 어? 6 6번. 6번. 어머. <웃음> 어? 어? 또안 되는데? 6번 또 나왔어? 야너 나랑 야 상제 사과다 사과 아저씨는 당근이고 저는 쌍난 감자 같은데요? 아맞 <웃음> 여덟을 유행하는 스타일인가봐요 헤이아츠 컷이다 눈이라도 잘 나오자! 어? 뭔? <웃음> 번 어? 우와 귀여워 착한 눈인데? 너무 긴데? 괜찮은 거 맞지? 괜찮나? 이쁘다 이쁘다 어, 아직 어 대머리인 거 빼고 짱구 눈썹만 피해보자고요 눈썹은 3번 3번 5번. 어? 또 웃고 있어? 나 <웃음> 이러면 눈이 어떤 거야? 눈이 네개다 우와 <웃음> <눈이 너무 웃음> 어떻게 내가고 있는 거야 코 코는 5번 6번만 안 나오면 되겠다 가자 5번, 오 5번 5번 와코털봐와 코털인가 봐. <웃음> 뭔가 변태 아저씨처럼 변했는데. <웃음> 변태 아저씨. <웃음> 이거 잘 나오기 힘드다입 이분 뭐가 나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5번. 5번. 아! 뭐야 저게? 스킬. 입술. 스스란의 스마일. <웃음> 야, 애기야? 내가 공갈 공갈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진짜. 귀한해. 어 쌍구는 못 말려 그 아저씨 닮았다. 그러게. 아 뭔지 알것 같아. 자, 자 마지막은 어. 일본만 피해 보자. 아이앗 와. <웃음> 토끼 <웃음> 토끼 머리띠. <귀여워. 웃음> 토끼. 야, 이게 뭐야, 아저씨? 댕댕이는 <웃음> 갱이 <웃음> 그냥 변태 <병태> 아저씨네. <웃음> 자, 다음은 누가 해볼래? 엄마가 해봐야겠지. 그래요, 여보는 이쁘게 나오겠지? 안마침. <웃음> 그럼요, 이쁘게 나오지. 그럼 한번 던져볼까? <웃음> 와, 슉. <쇼>. 어? 일반. <웃음> 어, 어? 1번 아주 좋은데 나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오 무난한데? 있다. 1번 얼굴 쬐끔해 쬐끔해 음. 4번 나왔으면 좋겠다 머리격하라 있어. 아 어, 엄마는 나는 5번 나왔으면 좋겠어 뿅? 5번, 오 5번! 5번, 5번 나가. 다 이거는 그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웃음> 5번 납두면 사라진 납둑 이쁜 것만 나오네 와 귀엽다 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던져볼까? 던져. 역시 4번 나는... 나와라. 어? 아니? 3번 나올걸. 빵. 어 5번. 5번. <웃음> 갑자기 모범생이 되버렸다. 어. 어. <웃음> 어. 어. 안경 쓰고 있는 거네.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망한... 귀여운 소녀야 아직까지는. 어. 망한 인트방인. 캐릭터는 아니야. 음 호감형 얼굴이야. 아껴요. 어. 모진구다. <웃음> 어? 아니야 아니야 이슬이겠지. 노징구 여자 바전 <웃음> 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노징고 보인다. 귀 아직은 귀엽다. 귀여워. 아. 눈썹에서 육방 같은 것만 안 걸리면 좋겠는데 이번이랑 짱구 짱구 터지자 팝! 반 이번 이번 아 짱구다. 딴고 눈썹, 김이 묻었네 김. 아니 갑자기 약간 도레 <웃음> 해볼게. 오 번, 오번 코. 와우. 한번더 가지. 오 야, 진짜 털이 많을 것 같이 생겼어. <웃음> 도래브 <웃음> 어안 돼. 왜 이거 왜 이렇게 걸린 거야. 이거 아까 그 변태 아저씨가 코스프레 한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입 던진다. 야. 3번. 오. 3번. 센치네 셌겠다. 귀엽네. 후후 이라고 하는 거만. 뭔가 변태 아저씨가 코스프레 한거 같아. 아, <웃음> 시장. <웃음> 어, 치정... 나는 오리 걸렸으면 좋겠다. 빵. 4번 리본이다! 아, 나 괜찮네 어? 괜찮대. 리본 리본! 어디다 달지 이쁘게 달아주세요 도라이몬! 아, 근데 여보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지 <웃음> 코만 바꾸면? <웃음> 어... 눈썹이랑? 부염이 많이 나있네 그러게 말이야 <웃음> 나다! 졸린다! 이번에... 난 내가 오늘 원하는 얼굴상은 당연히 2번이야. 조각미남이 돼야 되기 때문이지. 가다오 <웃음> 번. 오 번. 야 리아랑 어울리는데 이건? <웃음> 괜찮다. 총총이가 됐네. 둥글 둥글 둥글 둥글 맛있는 만두. 오 번. 오 번. 좋아. 그다음 내가 원하는 머리는 3번이야. 멋있게 손바우 3번. 와. 오. 귀여. 간지남인데 간지남. 아 리아 완전 너 어, 멋있었는데 멋있는데. 오 예. 멋있다. 왁스 발랐나봐. 좋아. 내가 원하는 눈은 정말 무가무심한 듯. 좀 약간 도시남자를 그리고싶어 4번으로 간다 4번 6번 6번. 대상이. <웃음> <세상에. 웃음> 도시남자랑은 거리가 먼거 같은데 리아야 야, 렇게 귀여운이 됐어 웃고있네 <웃음> 어? 우리 남편 닮았다 어? <웃음> 윙여면 닮았다 아빠 닮았다 짜증나는거만 눈썹만은 <웃음> 다르게 생기겠어 <웃음> 눈썹은 바로 1번이야 눈이라도 무섭게 했어야 됐어 그거 삼 번. 어? 신나게 웃어버리지만. 이거 땡땡이. 익숙한 <웃음> 그림이 보이네. 그리고 나는 이제 코는 음, 역시 조각민감이니까 3 번이 좋겠어. 3 번. 2 번. 코. <웃음> 메부리코다 메부리코. 야, 코가 무슨 주먹이야. 짠.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 마.. 맘에..드.. 안들어 자 그럼 마지막 까지 3.. 아.. 입분 3번이야 사, 아.. 4번이야? 우와.. 햄버거 입이다 햄버거 입진잘 어울리는데? 오 마지막 치장은.. 음.. 나는 오리가 좋아! 아.. 오리뽀.. <웃음> 리아야! 너는 내 숨겨진 아들이니? 야큰 토끼기가 그, 그, 그, 그, 그, 그, 또 있어 완전 인기 짱이다, 토끼지 코스프레 했나 보다 <웃음> 진짜 <웃음> 처음에는 상남자였는데 짜자잔 <웃음> 아, 예쁜데 그래도 제일 낫다 다음은 바로 나야 내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지 내 친구야. 네가 그래 한번 멋있게 만들어 봐라 잠시 후 됐다! 아, 네. 귀엽다 귀엽다. 나쁘지 않군 아빠 저도 그려 봤어요. 야... <웃음> 자, <웃음> 자 이번엔 리아가 특별히 유루를 그려 준다고 합니다. 요루를 한번 수다려 봐. 좋아, 던질게요. 아. 얍. 6번. 엉덩이. 엉이 엉덩이야, 여 아, 신나 신나 신 괜찮나? <웃음> 이거... 괜찮은 건가? <웃음> 미야가 그려주는 주사위 얼굴. 미야. 네, 다 갖고 가면 심하 확인 눌러주세요. 한번 보게. 야 미야. 이거 괜찮나? 똑같은데. 자 다음. 아니 잘 어울리는 걸. 당기게요. 한 번. 이야야 이거 그릴 수 있겠어? 공간이 나오겠어? 아이 왜안 돼요? 엉덩이 탐정 같다. 엉덩이 탐정. 미야. 요 루루 머리 참 멋있다 요울루아봤다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울 <웃음> 와, <웃음> 진정이다. 자 눈썹! 여태까지 나온 캐릭터 중에 제일 멋있다 6번! 6번. 6번. 갈매기, 갈매기 눈썹! 신어! <웃음> 아 눈썹 됐습니다 아, 야, 위에 끄리코까지 있으면 진짜! 자, 다음 한 번? 어? 오! 어. 어. 코 나왔네? 고? 근데, 근데 오히려 이상한데? <웃음> <웃음> 엉덩이에 뭐 난거 같다 야뭐라요 <웃음> 다음 6번 아? 3번 나왔네? 아, 아 뭐야? 응? 엉덩이가 두개인 느낌이야 한번 걸리니까 <웃음> <치장>. 야! 야! <웃음> <웃음> 오케이, 마지막 시장까지 바로 도록해 ㅋㅋ 야! 5번! 오리? 오리가 <웃음> 어디다 대체하냐거든요 이거 이제? 음 <웃음> 어우 근이 춥네요 야 얼른 아 오리가 이야 나왔어 뼈가? 아 오리를.. 싫어! 오리를 똥으로 쏴버렸네 요로가? 다음에 안돼자 우리 이제 요루루랑 리아가 우리 아, 아바타 다 그려줬잖아 한번 아바타 끼고 와볼까?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야 우리 아바타 다 입었다 아 여보 봐봐 음, 음. 야, 코스튬이 인상적이네. 귀엽게. 너는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저까 그랬다. <웃음> <웃음> 어, 요루루, 요루루 아바 이쁘게 만들었네. 뿅. <웃음> 어, 귀여운데 이 토끼기? 오 oh, 예. Yeah. <웃음> 아저씨 안좋아거 아, <웃음> 야, 너 병태 <변대> 같아. 생긴이 <웃음> <딩링이> 어떻가 <어쩌다가 웃음> 어. 저렇게 됐지? 야. 여러 어때 아바타 만들기 어? 컴퓨터 게임은 훨씬 재밌지 응? 재밌지? 아니 이딴 거 필요 없어 너잼 노잼! 노 너무 재 노잼! 너무 다 못생겼거든? 나 이딴 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 맞아! <웃음> 진짜 못생겼더라 여러루.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아. 안녕.